뵙겠습니다 예, 몬스터 짐 3남매. 아, 저기 얼마였냐? 거의 반년 만인가요? 어, 반년이죠. 반년. 드디어 보였네요. 또 우리 셋이 모이면은 뭐 하는 게 있죠? 합동 훈련. <웃음> 주영이는 이제 뭐 시합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어, 어떤 거 나가지? 그인도에 셰로 나간다. 셰로 가면은 그거 주시면 돼. 식중독 <웃음> 먹는 거다 싸가서 싸간 것만 먹어야 돼. 아, 진짜로. <웃음> 네. 오늘은 저희가 운동을 3명이서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그렇죠. 한 학생인데, 이제 갓 20살 된. 20살이면은 뭐, 2004년생인가? 2004? 2004? 야, 내가 08학번인데. <웃음> <웃음> 호서 예전에서 보디빌딩과를 다닌데 교내 음 피트니스 대회가 있는데 같이 나가는 학생들이 몸이 너무 좋다. 그리고 좀 일기 수침해진다 일단은 한번 초대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 예전 2 3학번 보디빌딩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갈때뭐 봐요? 면접이 백이었어요. 앞에 나가서 이제. 보디빌링 포즈 잡죠 진짜로? 네. 그러면 시합 경력은 있나요 지금? 작년에 교내에서 표지모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웃음> 아니 어, 그거 뭐, 말고. <웃음> <웃음> 그 말고 뭐 어디요? 시합 경력 이제 없는 걸로 치고 네. 자 우리 가슴 운동 진행할 건데 오늘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운동을 네. 제가 배운대로 좀 이제 알려줄게요 플라이 너무 쉽죠? 사실 그냥 플라이는 이제 몸멘트이 너무 멀어지니까 몸모멘트 그러니까 좁혀가지고 한 플라이 오. 대신에 내려갈 때 손을 이렇게 내외전시켜가지고 가슴의 끝점 여기를 좀더 스트레칭 해주고 수축하면서 살짝 외회전을 넣어줘서 새끼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게 시작 위치가 너무 아래로 가있어 그렇지 팔꿈치가 그대로 옆으로 간다 생각하면서 손 살짝 돌려가지고 내려가 볼게 팔꿈치 구부리고 너무 멀지 않게 덤벨이 한 팔은 뭐해 한 팔은. 한 팔은 뭐해 아이 등 살짝만 접어가지고 살짝만 더 늘려봐 그렇지 그 다음에 수축 새끼손가락 안으로 가게 이거야 오, 하나 다시 가서 덤벨이 내 팔꿈치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둘 오, 과슴택시하네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기서 팔꿈치가 자꾸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이렇게 외전을 많이 걸어서 한다고. 음 어이, 씨,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가라야 지금. 여기서 그냥 팔꿈치 옆으로 그냥 쭉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새끼 손가락만 살짝 안쪽으로 쭉어 이렇게. 어. 이미... 혹시 어제 잠못 주무신 거 아니죠? 눈이 지금 출혈이 많이 <웃음> 했는데 이거. 좀 이따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요? <웃음> 생각만도 피곤하네 이거 <웃음> 봐. <웃음> <생각만 해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봐봐. 여기, 이게 딱 옆으로 찢어버리잖아. 자 조금만 더 이렇게 덤벨이 팔꿈치 누른다 는 느낌으로 밑에서 한 번만 더 찢어볼게. 밑에서 한 번만 더쫙더 더 찢어. 아니 더 찢어. 그냥 찢어. 팔꿈치 아래로 눌러서 찢어. 그렇지. 백만 불짜리 가슴이다. <웃음> 네. 가슴을 좀 이상하게 만지는 것 같은데? 보통 저렇게 안 만지잖아요. <웃음> 전체를 다 <더> 만지고 싶어서. <웃음> 아, 아 <웃음> 야 이게 엠퍼스야. <웃음> 옆으로 찢어야 된다. 내려갈 때. 네. 옆으로 찢어봐. 그냥 팔꿈치. 근데 운동까지 하려고 하네니 그렇지. 어 그렇게 옆으로 찢으라고 어때? 오. 야 여기서 팔꿈치를 아래로 살짝만 더 눌렀다가 그다음 에 수축. 이런 식으로 가. 다른 점 만져봐 야 될까요? 어, 만져봐. 잘못했어요? <웃음> 잘못했대.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또 투샷 잡혀가지고 나또 매장 어. 당하는 거 아니야? <웃음> 네가 누가 뭔데 현득이 가르치냐고나 지금 <웃음> <난 그냥 맞으려고. 웃음> 이친구까지 내가 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어둘투포이가 <웃음> 뭔데 상원이 몸 <웃음> 하나만 더 하나 복부 함께 오케이 어. 잘했어 너 스스로 약점이 어디라 생각해 몸에 약점 없는데요? 약점 없다고 바지만 내려봐 여기 있을까요? 어자힘딱오 음. 다리가 있네요. 이게 가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안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 그게 되잖아 진짜 코, 코만 코만 빼꼼 나와 이야. 두 번째 종목 뭐 저희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할 건데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장점 뭘까요? 일어서 할수 있다 그치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다 뭐두 번째 장점으로는 벤치 프레스 할때 레그 드라이브 많이 쓰잖아 다리 힘 그걸 좀덜 쓰면서 가슴에 고립을 더 많이 할수 있다 킨지 살짝만 잡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흉곽이 열리거든요? 이거 그냥 밀어주면 돼 이렇게 아니 네. 프레스바깥쪽까 엉덩이 살짝 내려가지고 힌지 잡아주고 그렇지 그럼 왕래가 마지막 아니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아니, 먼저, 먼저 먼저 하시죠 야 거의 뭐 발짝하면서 나왔는데 <웃음>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되게. 웃음> 형님 어린 친구 고 뺏어하니까 좋아요? <웃음> 오. 미쳤지? 오우야 오우야 중량감 괜찮네아 어, 날라가지 않아요 살짝, 살짝 날라가.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이 궤적이랑 이런 안정감이 너무 좋다. 좋다. 그렇 아, 똑똑하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날라 하나 더자 아, 아, 둘, 둘. 그렇지. 둘셋그렇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도도도도도도. 내가 시켰으니 훨씬 야, 힘들겠다. 야, 넌 오늘 벤치프레스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어 <웃음> 벤치프레스 되게... 할때 보조도 안 해줘. 여기 <웃음> 끝까지 가. 야, 서서 기절해 그냥. 아, 견제한다는 어? 친구. 와 부러운 친구. 어. <웃음> <웃음> 버티기만 해도 이득이야. 시작. 믿어. 야, 썸네일 나왔다. 어. <웃음> 버텨. <웃음> 어! 버텨. <웃음> <웃음> <웃음> 버텨. <웃음> 하나, 둘, 셋, 밀어. 어. 본인이 힘주기 시작해야지 보조 어. 들어간다 그렇지 셋아우씨야 어. 야 나도 힘들어 하나 놔 어떠니? 어야너두 배가 되는데 가슴이? 어우 가슴 진짜 좋아졌어 대학교에도 없는 공기를 우리가 만드네 자, 자. 자. 자. 아. 성원아 감아봐 빨리 찍찍이 떼서 감아 찍찍이 떼서 감으라고 찍찍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팔꿈치 세게 감아 세게 신중하게 아, 속도 뭐야? 아, 이래서 약간, 네? 이거 팔가오르는구나잘못 가보면. 은 네. <웃음> <어디서 봤어요? 웃음> 이거 잘라주세요. <자라> no. <웃음> 성원아, 네. 여기 올라가, 기구에 올라가. 올라가도 돼요? 어, 네? 빨리 올라가. 오. 손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네, 준비됐어? 됐습니다. 야, 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레그프레스 밀어. 얘또 이제 올라간다. 음. 전현도 운동 개못하네 <웃음> 전현도 <전연등> 운동 개못하네 <웃음> 이제 올라간다 <웃음> 자 갑시다. 자성원자 어! 뭐해? <웃음> 뭐해? <웃음> 그러게요? 아 어, 다시 오케이 야뼈부러진다 마인드로 밀어 그냥 하나 둘빵 어, 그렇지 끝까지 밀려고 끝까지 어, 아빼 하나 빼 하나 빼 하나 하나 둘성원 나중에 또 인터넷 글 쓰는 거 아니야? 저새끼들약 쓰고 아, <웃음> 나는 내추럴인데 자 내렸다가 시작 짝짝이로도 괜찮나? 자 내려봐 어, 팔 짝짝, 내려봐 짝짝이 보도 괜찮아요? 내가 <웃음> <야>, 여기 안 넣어 <웃음> 여기 안 넣어 <웃음> <웃음> <웃음> 저저 다음 세트 좀 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야 얘는 할때 피가 없어지는데 살에 <웃음> 어. <웃음> 묻혀가지고 <웃음> 가스인데 가스 <웃음> <웃음> <피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페럴롤로 한번 잡고 해볼까? 페럴롤로도 <웃음> 해볼게 어. 그냥 빵 미는 거지 그냥. 성원아네 아, 이거야 네. 셋아잘 올라온다 넷와 다섯 <웃음> 지금 이제 성원이가아와 이랬잖아 네. 뭔줄 알아? 평소에 입만 터는 사람인 줄 알고 아, 아, 아, 아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밟봐요밟봐 밟아. 오케이 패럴롤로 하니까 좀더 안정적이겠다 하나 하나 둘둘셋 약간 그러니까 끊어치기 하는데? 끝까지 쭉 밀어 오, 여섯 그렇지 지금 방금 오, 잘 밀었다 좋아. 그렇지 어. <웃음> 하나하나 하나 소중하게 하라고 소중하게 예. 소중하게 소중하게 끝까지 오케이. 그렇지 아. 아니 성원이가 저기가 약해 지금 충골지 상부랑 쇄골지가 약해 내가 이거 보완할 수 있는 거딱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여기 쇄골지 있지 여기가 시작점과 끝점이 돼야 돼더 아래로 내려면 안돼 누워가지고 자 여기서 수축하면서 엄지 검지 쪼여가지고 팔꿈치 안쪽 한번 모아봐 쭉 이렇게 어때 힘 들어가 여기? 내려갈 때는 그대로 내려가는데 손바닥 면이 지면이랑 평행되게 이렇게 손목을 잘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갔다가 수축을 하면서 엄지 두덩이에다 힘 줘야 돼 수축하면서 네. 그러면 여기가 힘이 들어간다 여기서 힘을 딱 주고 봐봐 여기 어때 지금 그 다음에 자 밀어봐 쭉 세게 밀어 그치 거기야 여기 <웃음> 여기 네. 근데 진짜 그럴라와요, 형님 근데 진짜 그올라와요 형님 <웃음> 진짜 <웃음> 그올라와요자 내려가서 쭉 손가락 걸고 담배 평님 되게 모아주면서 수축 어때 여기 힘들어 가니? 하나 둘 수축, 그렇지 여기. 자 엄지 두덩이 더힘 줘가지고 하나, 둘, 수축, 굿. 이렇게. 아니 지금 수염 자국 올라오잖아. 그만해요 <웃음> 이제. 힘든 거야 이거. <웃음> 원래 힘들 때 수염이 <웃음> 스멀스멀 올라오. 두 개만 더 가자. 하나. 그렇지 하나만 더. 그래 이거야. 너 여기 많이 줘야 돼. 키가 커가지고 어때?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거 여기. 주방만 어, 턱이랑. 토음이랑... 등이 약점이라고 했어. 아, 벗어볼래? 풀파트... 야, 넌 배꼽이 없냐? 잠깐만. 야, <웃음> 손 들어봐. 야, 아니, 넌 배꼽이 없니? <웃음> 아니, 바지가 <바지야>, 길어가지고. <웃음> <근데> 배꼽이 없냐? <웃음> 자, 한번 뒤들어가지고 아, 백 잡아보자. 백 더블. 옆으로 돌아가지고 해봐. 너 비키니 나가? 아, 준영아, 너 해줘. 한쪽 발 뒤로 빼고. 무게징심 싫어가지고 뒤로 누우면서 다시 백 더블 해봐요 그거 상태로 그 팔꿈치 사 잡으로 빼고. 그렇지 피지크 아 내가 감이 좀 말을 하자면은 네. 이 부분 있지 삼두랑 연결된 부분 네. 여기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승모 있지 네. 승모가 너무 없어. 네. 내가 보기에는 크로즈 그립 풀더운 해야 될것 같아 얘는 가까이 좀만 더 가까이 네. 어 그대로 상악을. 바깥으로 살짝 벌려 가지고 거기서 위로 좀만 돌려 봐. 어때? 여기 튀어나오니? 네. 어, 이거. 여기 하는 거야, 여기. 빠가 턱스 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당겨 봐. 그럼 여기서 수축이 멈추지? 어, 넌 이거 많이 해 줘야 돼. 배에 힘줘 가지고 크런치한다 는 느낌으로 한번 네. 해 볼래? 크런치한 크런치한 상태에서 크런치, 크런치, 크런치. 하고 수축. 수축. 그렇지. 이거 많이 좀. 이거를. 이 좋아 가지고 라지 여기 지금 보여요? 살 터진 거?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딱그 부분 타겟하는 거야. 하나만 더. 오케이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느껴져? 네. 어 이거 많이 해줘야 돼. 준영이한테 운동 궁금한 거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자. 덤벨로. 덤벨 로. 덤벨 덤벨 엉덩이나 무릎을 살짝 숙이면서 덤벨 지고 있는 팔을 끝까지 스트레칭해요.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강백은 시작점 이 있죠. 여기 여기 걸리는 구간이 와요. 그때부터 하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대부분 오남로마는 이렇게 숙여 옆으로. 그래서 외국애들 보면양발 이렇게 중립으로 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안 뺏기기 위해서. 어. 근데 저는 오른쪽 몸면또숙이고해요 그냥. 아, 아예 그냥 그쪽으로 네. 무게중심을. 이코빡 잡아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허리 아파요. 얘를 스트레칭하면서 팔을 쭉 내리면서 엉덩이랑 하체 무릎 같이 쓰고 무릎. 그래서 걸리는 건 있을 거예요. 걸리죠. 여기서부터 당겨. 그렇지. 오케이. 더더 이완. 그렇죠. 지금처럼 막 골반이 많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은 못 잡는 여기를 아예 지짓발로 하세요. 앞으로 빼고 왼발 뒤로 빼. 해봐. 나 이거 욕먹는 거 각오하고 알려주는 거야. <웃음> 투포이 논란 는겼다 이제 또 쇼츠 갑시다 이거. 발에도 <웃음> 아, 그 아래도, 아래도 잘 다리. 밀어내면서 힘을 줘. 엉덩이에도. 그다음에 이제 준영이가 말한 팁을 생각을 해봐요. 골반이 너무 틀어지면 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 이 상체는 준영이 스타일로 하면 하고 나는 하체만 잡아준 거야. 어 어땠니 오늘? 따가워요 여기 막 따가워? 나한테 맞아서? <웃음> 아 잠깐만 이거예요 이거, 놀란 꼴이잖아 <웃음>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꽉찬 느낌 꽉찬 느낌 있나? 한번 이거 모스크를 한번짜볼래 가슴? 와 소리 하면서 으 하면서 <웃음> 평원이 오늘 운동 잘 됐으면 은아뭐 고맙고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상품이 좀 세졌네요 많이. 아니 오늘 보충제가 노엑스, 아르기닌, 엑스텐드 아우. 그다음에 이거는 크라이틴 블렌더 보틀 아, 이것도 아우. 비싸 블레... 아, 한번 저희가 퀴즈를 해볼 건데 자 먼저 처음! 자 안녕하세요.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는 동국대학교 다니는 법학과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법학과. 어, 동국대 법학과 네. 이동현 씨.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거기 수준에 맞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치 전에 이거 샀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아. 야. 올림피아 데뷔하자마자 탑3 안에 든 선수들이 있어요. 그 탑3에 했던 선수가 아닌 사람을 고르면 돼요. 아! 예. 네! 자, 1번 케빈 레브론 2번 블랙스 윌러 3번 로니 콜먼 4번 하디 추판 너무 쉽습니다. 어... 로니콜 와, 야, 이게 찐이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관심 있지 않으면 몰라요. 야, 야, 어떻게 하다가 운동을 이제 좋아하게 됐나요? 처음엔 체대 준비하려다가, 체대는 저랑 맞는 걸 느끼고, 음. 고3 때 공부해가지고 여기 온 거거든요. 아, 아, 1년 공부해서? 아, 2년 재수했습니다. 아, 재수해서. 아. 네. 근데 저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는 너무 제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 그리고 올해 안될걸 알지만, 내 네, 추로 프로 퀄리파이어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 뭐 다리 한번 짜봐, 그러면은. 다리 한번어 아, 부었네요. 어우, 아, 아, 아, 좋다, 다리. 몬스터 즈에서 하나 근데? 보충제? 저몬스님에서 지금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쓰지 않았나? <웃음> 다음에 또 우리 보는 걸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몸 좋다. 두 번째 손님 저희가 모셔왔고요. 트레이너시죠? 네따 아, 다른 데서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계시고 음. <웃음> 운동을 여기서 하세요? 네나 좋아가지고 아유 어. 이걸로 할게요. <웃음> 이걸로요? 네. 자 물통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음 중 뒷다리 운동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스틸 플렉 데드리프트 두 번째 스쿼트 세 번째 레그 프레스 네 번째, 레그 엑스테이션 정답은? 깃다리오 4번, 오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여론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중국에서왔는데요 제가 수문관대학에 다녀요 어 한국말 되게 잘 하시네요 예, 아니에요 나이곡지 어떻게 되세요? 스물두 살에요 스물두 살 이지, 퀴즈, 노멀 네. 퀴즈, 하트 아, 네. 퀴즈 아, 네. 자, 어떤 거 선택할래요? 와! 오케이. 다음 중 핑인롱이 2022년 올림피아를 진출하기 위해서 거쳐 갔던 시합은 무엇인지? 1번, 몬스터자임 프로. 2번, 타일랜드 프로. 3번, 쉐루 클래식. 4번, 뉴욕 프로. 4번. 아! 아 이번 타일랜드 폴러였습니다. 상... 제가 그 네. 이름 한국 이름 잘모르겠어야 잘 뉴욕은 영어인데 뭘 한국 이름이야. <웃음> 포이씨한 번만 더 키져 한번더가 이걸로? 다시 고를게요.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올림피아 챔피언들 중에서 아놀드 클래식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챔피언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로니 콜먼, 2번 제이 커틀러, 3번 피리스, 4번 덱스 잭슨. 2번. 2번 제이 커틀러는 아... 틀렸습니다. 아니, 좀 맞춰보라고. 자, 중간 퀴즈로. <웃음> <웃음> 크레아틴으로 내가 한번더 해줄게, 그냥.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퀄리파이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 몰라? 이름 뭐예요, 근데? 나, 나 내가 아니야? <웃음> 올림피아에 진출한 중국 선수 이름 3명. 핑롱. 핑롱? 응. 허주생그샤오로보샤오로보야 인정해 줄게. 샤오로보 내가 누군지 몰라 <웃음> 아, 솔직히 말해서. 야, 내가 죽고 싶어서 그래 그냥. 중계소에 어. 같으니까유니버셜유니버셜 시어로... 크레아틴 제가 선물로 예. 낭낭하게 드리고. 어. 예, 목천 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일단은 자기 소개 먼저. 더블에스 명동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훈 트레이너라고. 아, 아. 아. 이지훈 트레이너 님. 야 아. 퀴즈를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이야. 아, 오시. 클래식 피지크 작년에 탑2 시범 1등 시범 어, 오케이. 라몬 그이에자 아, 여기 더블 S 피트니스 홍보 대표님이 기구를 좋아하셔서 기구가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와. 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 다음에 또 종종 촬영 왔을 때좀 같이 한번 운동하자고 같이 네. 자 우리 성원이 이제 마지막 막 타자 2023년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1등 누가 할것 같아요? 올림피아 1등이요? 네. 누가 할것 같냐고 <웃음> 누가 1등 할것 같아요? 야쉐로 클래식 1등 누가 할것 같아? 어 아, 제가 그분 성함은 잘 모르는데 네. 인사이드는 알거든요. 인사이드 뭐예요? 윤프로라고. <웃음> <웃음> 네, <제가. 웃음> 오늘 참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뭐 다음에 저희 한번 더 오자고. 지금까지 생생 교통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